대구에서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 7곳 모두 미달 사태를 겪은데 여 무순이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구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GS건설의 대구역자의 더스타는 이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했지만 20일 가구가 미달로 남았다. 대구역자의 더스타는 단지 바로 앞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역이 있는 데다 대기업 브랜드라는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대구 지역의 미달 사태를 끊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7개 단지 모두 미달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들어서는 분양 단지도 저조한 성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29일 분양의 나선시즐 아홈프라이빗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99가구 모집의 2순위까지 103명이 신청해 96가구가 미달로 남았고, 동부건설이 지난달 2일 분양한 수성센트레빌 어반프레 역시 308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33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275가구가 미달됐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대구 달서구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의 경우에도 전체 982가구 중 1, 2순위 동대로 126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856가구 무더기 미달이 발생했다. 이 밖에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에서 공급한 달서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가 470가구 모집에 118명이 신청했고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센트럴은 655가구 모집에 90명이 신청했다. 나나바로아 파트 역시 57가구 모집에 24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축죽으로 불리는 무순이 청약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지난 2월 29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73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또다시 22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구는 몇 년간에 걸쳐 신규 주택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다. 새 아파트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 많이 공급되다 보니 청약 경쟁가 갈수록 쉽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까지 대구 분양 물량이 2,671가구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산은 1,273가구, 대전은 977가구, 광주와 울산은 각국 490가구, 110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청약 경쟁률은 대구가 0.2대1, 2,671가구 모집에4 9 3명 신청로 부산 52.7대1, 대전 14.3대1, 광주 8.7대1, 울산 7.0대1 등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분양업계에서는 최근 대구 분양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대구 지역은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15일 기준부터 지난 4월 첫째 주 4일 기준까지 21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당연한 이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구의 사례처럼 서울과 수도권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안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제2에드 투자자문 대표는 타임. 대구의 사례처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당연한 이치. 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공급보다는 생규제 정책을 폈는데 새 정부에서는 공급을 우선순위로 주택정책을 끌고 가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 타임. 이라고 말했다.